여러로로로로라들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뭘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투망으로 전어를 잡아서 전어젓갈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투망으로 전어를 굉장히 많이 잡을 수 있다고 그래가고요 전어들을 잡아서 젓갈에 담가서 한번 추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전어 투망 던지러 가야 되는데 혼자 던지기 싫어 같이 던져요. Let's 고우. 야, 은혜야, 너 여기 사람들 숨어있는 거 모를 줄 아냐? 야, 너 같이 갈래? 아니 응, 알겠어. 자, 여러분, 오늘 투망할치로 왔습니다. 오늘 전어를 잡을 거예요. 근데 전어가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대전어, 세전어 해가지고, 대전어는 좀큰 거, 세전어는 좀조그네가지고 이제 젓갈로 많이 담가먹은 걸 세전어라고 합니다. 오늘 투망의신 모셨습니다. 나 지금 복장 보세요. 투망하려고수트를딱 입으시고,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딱 봐도 상렬이 형이에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상렬입니다. <웃음> 자, 여기가 투망의 성지라고 해요. 지금 벌써 저쪽에서 잡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 토망으로 한번 바로 쳐볼게요. 오 랩핑 어어 어, 잡으셨네 와 사장님 전어 많이 잡으시네요 전어 그물이잖아요 아 전어 그물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보고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 안무드아 아, 그냥 던지시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저쪽에 계신 분은 아까 대화를 좀 했는데 여기 숭어를 좀 많이 잡으신대요 보시면은 대숭어입니다 대숭어 크기가 커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봤는데 요거 이렇게 묻어있더라고요 아이고 꼬리만 있는 건가 오다 오, 있다 이거 안 파야겠다 이거 일부러 묻어두신 것 같아요 와또한 마리 걸으셨네 와 사이즈 진짜 크다 사장님 근데 이거는 사장님이 묻어두신 거예요? 모르겠는데 명... 아 사장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보면 이렇게 관광... 꼬리만 나와있는게 있거든요 어? 아 진짜 꼬리만 있네? 아우 미안해 어, 무덤, 아무덤이었구나이 전어가 기수지역에 좀 많이 사는 애들이에요 기수가 뭐냐면 이제 민물이랑 바다랑 만나는 그 지점 있죠 그쪽에 전어들이 쫙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투망 쳐볼게요 자 한번 치시는거 볼게요 이 실력이 다를겁니다 우와 기가 막힌다 자, 잡으셨을지 한번 볼게요 잡으셨어요 사장님? 보리열이라는각이요아 보리멸이구나 음. 보리멸은 잘 안드시죠? 중먹기 해가 어? 좋죠 이것도 해가 좋아요 빨리 잡으세요 아 어, 형님 첫 투망 플라이어그래 어우 장난 아닌데요? 어, 잡혔어 어? 거짓말? 에이 설마 저희 항상 총망칠때 우여곡절 되게 많았던 거 아시죠? <웃음> 한 번도 못잡았어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가지고 어? 뭐 있다 어 뭐야? 있다, 있다, 있다, 큰데 큰데? 있다, 있다. 뭐 있어? 어? 뭐야? 숨어 숨어 숨어 우와이구야 오이 우와아 야 이리 오겠어 큰거 처음 <웃음> <웃음> 나 이렇게 형이 흥분한 거 처음 봐요. <웃음> 와, 진짜 크다. 형, 한번 들어주세요. 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야, 와, 대승어다 팔... 일단 킵하실까요, 이거? 킵! <웃음> 와, 대박, 여러분. 눈 감고 던져서잡아 <웃음> 어깨 너무 커지셨는데, 지금? <웃음> 자, 여러분, 계속 잡아볼게요. 자, 투망할 때 이렇게 잡고, 일단 요 끝을 살짝 잡아서, 이렇게. 아, 하나하나 정리해주면서. 쉬어, 쉬어, 쉬어. <웃음> 자, 플라이어 가해 느낌 좋다 전어 올라와라 전어 제발 아 괜찮아요 형님 어 여기 전어 있네요 형님 어? 여러분 전어 잡으셨다가 이게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사장님 이거는 아예 말랐네 전어 포네 여러분 여기 전어입니다 전어 하지만 살아있는 거 형님이 잡으실 거예요 자 플라이어 가래 이 전어들이 때로 다니기 때문에 한번 잡힐 때 진짜 많이 잡히는 거거든요 자, 사장님도 오우 진짜 잘 하신다 과연 과연 <웃음> 제발 나왔습니다 제발 어? 이다이다이다 어,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뭐뭐요뭐요 전어예요? 아아기털 아. <웃음> 야, 이거, 어, <웃음> 어, 있긴 있는데, 아. 보리멸. 보리멸 아, 새끼 어? 나왔습니다. 아, 깃털 보고 전원 줄 알았네. 방생할까요? 방색 어려버려. 아. 오, 사장님 많이 잡으셨다. 사장님, 뭐, 잡으셨어요? 전화가 전화가 전어요? 네. 저희는 전어 잡고 싶은데, 전어가 안 나와요. 우와, 전어 근데 진짜 많이 잡으셨다. 우와. 이게 새전어입니다. 이게 젓가을 많이 네. 담가 네. 먹는다 하더라고요. 아, 어휴 나가겠다, 나가겠다. 괜찮아요어휴저한 <웃음> 마리 방생된다. 사장님, 전어 이거를 그냥, 어이고 이거 두고 가시네. 아이고, 이따가 여러분, 이거 잘챙겨놔요 왜냐면 제가 앵벌이 할 수도 있거든요. <웃음> 어이 사장님 고생을 잡으신 건데, 여기 정리 좀, 어이 어 보리멸 꺼져라 자 여기로 이렇게 둘게요 어? 아니 봐 뭐, 보리멸 아까 드신다고 한거 같은데? 수상씨형 보리멸 팔면 꼭 사서 드릴게요 말씀드리고 형님 보고 잡으신 거예요? 어? 어 그런가 봐자 <웃음> 복섬이나 복섬 얼마 전에 먹었었죠? 기가 막히게 맛이 야야부풀지 말고 꺼려 플라이야 그래 어? 왜요? 툭툭 <웃음> 쳤어요? 치는 게 느껴지면 거의 숭어 아니에요? 어, 앞에 있다, 앞에, 뭐 있다. 앞에 있잖아요, 앞에. 전어, 전어! 전어! 자, 전어 올라옵니다, 전어 올라옵니다! 오, 야, 많아, 많아. 오, 야, 많아. 오, 오,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웃음> 형님! <웃음> 우와, 많다, 많다. 와, 와, 와 형님. <웃음> 조그마죠? 근데 아까 거의 대전어급 있었는데 얘좀 어, 컸어요 자여러 막상 보시면은 이게 보리멸인지 전어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딱그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자 어. 보시면 여기 검은 점 하나 있죠? 자 요게 전어의 특징입니다 점이 있으면은 전어예요 와 근데 몇마리요 아홉 마리 아홉 마리일타구피 담가버려 <웃음> 들어가라 자 그럼 여기 조그마한 거는 젓갈 담글게요 저는 오늘 50마리 뽑게인데요? 100마리 <웃음> 자 저희 사장님 한번 구경해볼게요 우와 많이 잡으셨다 얼마나 하셨어요 오늘? 5촌 넘어서 하셨어 한 2시간 하신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많이 잡으셨다 많이 잡으세요 사장님 네. <웃음> 자 형님 오늘 아주 뒷모습부터 기분 좋아 보이세요 프라이어 <웃음> 가래 오밤에 들어 다 쏟는다고 그 네? 쏟드셨어요오하 아, 아. 어떡해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네 저희가 많이 잡으면 많이 드리겠습니다 <웃음> 아유, 그래도 금방 또 잡으셨네요 사장님 와 전어를 잘 잡으신다 여러분 여기 새끼 먹을 거 있거든요 일단 손으로 잡아볼게요 예, 네, 안 잡아요. 와, 진짜 많다. 저기 보이시죠? 제 젓갈 다 담가야 되나? 어, 잠시만요. 전어 좋는데 썩어 있어요. 썩어 있어요. 검은 점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전어의 특징이에요. 느낌이 어떠세요, 형님? 오무거워 무거워요? 오! <웃음> 숭어 새끼죠? 자, 숭어 조금만 잡혔습니다. 어떻게할까요 방생. 예수, 예수. 얘는, 얘 방생하겠습니다. 저멀리꺼죠 제가 전어 한 마리 주워서 넣었어요, 형님. 어우, 잘했어 <웃음> 저는 여기 탐색 좀 해볼게요. <웃음> 이게 여러분, 줍줍이 가능해요. 야, 야, 너네 살아있냐? 너는 조금 싱싱. 아니, 아니, 말라. 말하... 너, 너 비브리 패층 걸린다. 야, 너는, 너는 거의 폰에 쥐퍼레키 버려. 아, 사장님, 망둑 잡으셨네. 은혜랑 요 망둑으로 한번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자네 보여주세요! 오우! 자, 여기다 빗을 한번 쏴볼게요, 이제. 그러면은 걔는 옆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웃음> 자, 들어가라, 들어가라. 어, 못 들어왔다. 어, 어, 어, 전어, 전어, 전어. 나한 마리 왔어, 한 마리 왔어, 전어. 오, 오, 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여기 올 오와, 몇 마리야? 예, 20마리 오. 넘어가죠 여러분. 오, 여 야, 야. 아이고 우리 상렬이 형니 신나셨네 대박입니다 여러분 대박 와자야 친구 들왔다 친구들 우와 이거 바닥에 깔아봐야겠다 형이 너무 재밌으시죠? 와 우리 밤새도야겠어한번 <웃음> 잡을 때 여러분 얘네가 때려다니니까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오케이 오, 저기 한 마리 더큰거큰거 큰거 있어요 <웃음> 자둘네 여섯 저거까지 스물 한 마리 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대박 형님 역시 형님 오늘 계속 치실 것 같은데 밤새자 <웃음> 형수님 표정 안 좋아지시는데요? 넣을까요 얘네? 들어가라 형수님 이런 거 젓갈 안 담아 드세요? 오로지 개구리만 <웃음> 아현승이 개구리 잘드시더라고요고양 <웃음> 음식 고향 음식 와 진짜 대박이다 저도 투망 쳐가지고 이렇게 잘된적 처음이에요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생물 유튜버들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잘 잡히잖아요 눈이 돌아요 계속 합니다 계속 <웃음> 제가 봤을 때 제가 후레쉬로 연막 작전을 해서 그러지 않을까 또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형님 일단 처음에 후레쉬 내리고 버려 어, 이제 여기를 이제 비춘 거예요 양옆에 비춰 몰아 몰아 몰아 몰아 자 이제 다 들어갔다 <웃음> 어? 느낌 있어요? 오아보고 보거 보거 보거 이렇게 오 뭐야? 뭐 있어? 뭐 하나 들어 있긴 한데 오야야야야한 마리 있죠 한 마리, 마리. 오 있네 몇 마리. 마리 있네 어, 아아와 점점 잘하시는데 오두 마리 보리멜를 잡혔어요 보거 이거 드셔보셨어요 형님? 머스 여기 없지 자. <웃음> 와 크다 와 대박이다 아 너무 재밌다 빨리 와. <웃음> 오 저기 수고 하셨어요 오와 축하드립니다 아오 이거 진짜 크다 와 대박 나셨네요 대박 나셨네요 엄청난 크기 두 마리를 지금 잡으셨습니다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 음. 아 다행이다 그래 사장님 답을 써서 다행이에요 이거 뭐지? 안에 생선들이 왜 이렇게, 이렇게 묻혀있냐? 어 뭐야? 와 황어 황어 아이고 잡아놓고 그냥 묻어두셨구나 이거 아 미안해 다시 들어가 안 먹는데? 네안 먹어요 근데 먹으면은 맛있어요 좀 개구리 같아요 아 제가 이제 좀 쳐보겠습니다 그냥 네. 한반 정도 잡아주면 돼 이야, 정확히 일자로 됐는데? 근데 진짜 또 몰라 잡힐 수도 있어요 어? 잡혔어? 잡혔죠잡요보리면리 아싸 한번 했다 자, 여러분 제가 잡은 겁니다 보리멸 바로 놔줄게요 이렇게 잡아도 잡히는구나 <웃음> 자, 여러분 제대로 파지했어요 <웃음> 너무 있어요? 높이 던졌어 네네 네, 네, 아시죠? 이렇게 해서 잡는 거안 잡힐 것 같은데? <웃음> 오, 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야 있어, 있어. <웃음> 야 이렇게 던져도 잡히는구나 <웃음> 어 보리멸도 어, 두 왜요? 마리 잡혀야 돼 <웃음> 네, 네. <웃음> 여러분 잡혀요 이것도 하늘 잡아서 그렇지 완벽해 완벽해요? 완벽해 <웃음> <웃음> 전 아닌 것 같아요. 자, 채니 형님 다시 던져봐서. 와, 다르다, 달라. 아, 까비까비. 근데 이런 말하기 좀 겁만 질수 있는데 타율은 제가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인정. 죄송해요, <웃음> 형님. <웃음> <웃음> 두 분이서 같이 하실 겁니다. 채니 네, 형님이 저 사진 보고 계시거든요. <웃음> 어 저거 뭐야? 뭐하 있는데 어 개다 개 돌개 돌개 돌개 어 사장님 개 잡으셨죠? 어 저희도 잡혔는데 신기하다 같이 있었나봐요 어 근데 사장님 이겼어요 사장님이 훨씬 커요 <웃음> <웃음> 가끔 진짜 꽃게도 잡힌대요 예, 아, 네, 뭐? 여기서요 <웃음> 느낌이 진짜 <웃음> <웃음> 플라이어 가래 자, 이제 비빛 한번 쏴주고. 오, 보고 같은데요? 어, 아닌가? 어, 전원에, 아, 전원에. 전원에. 설마, 딱한 마리야? 한 마리죠. 얘 나고 됐으나 봐요, 혼자. 아이고, 가위온 녀석. 괜찮 우리가 먹어줄게. 젓갈용젓갈용 젓갈용. 들어가라. 많이 잡았데 내가 이만큼 잡았어. 약간 믿기지 않는 듯. 오, 엄청 하려는데 우와, 사장님, 대박. 뭐예요? 대전호 우와, 대전어다. 우와, 여러분. 이게 대전어입니다. 완전 다르죠? 어, 사장님, 진짜 대박이십니다. 대박. 더 많이 잡으세요, 사장님. 어,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이거 왜 있어요? 저기도 있는데요? 아, 자, 이거 떨어졌어요. 저기. <웃음> 네생셔야죠얘 꽃게네 꽃게야? 네 이거 3점꽃게라고점 3개가 있어서 근데 얘는 약간 맛은 없대요 탈수율이 좀 적어요 자이 꽃게 놔줄게요 나도 가는 거 구경할게 어 개먹거네 <웃음> 리발렉 괜히 살려줬다 먹을 걸가 뒤집어 배영이 자 여러분 제가 대전어도 들어오지줄 몰랐는데 대전어 진짜 큽니다 와 완전 달라요 대전 잡면 전어 구이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대전 아니에요 형님? 뭐한 마리 인데 어? 아 숨어 숨어 숨어 자 얘도 방생할게요 <웃음> 오 숨어있다 숨어있다 이거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아! 아! 아! 아, 진짜 아깝다, 그죠? 어, 뭐야? 응, 뭐야, 뭐야, 뭐야, 겁나 큰데? 겁나 크죠? 아, 숭어, 아까 숭어네, 어, 숭어네 숭어 잡았네 <웃음> 아, 잡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우, 크다. 오, 야. <웃음> 숭어통. 야좀 기다려보자. 산책하는 거야. 친구 왔어. 오유, 어, 딱 비슷하다, 크기. 아, 숭어가 들어오나 보다, 이제. 어, 많이 늘었어. 아, 알죠, 알죠, 이제. 어허허. 쓰리! 오! 아, 이제, 과연? 에헤 아, 어, 어한 마리 있다. 보고요 어, 보고. <웃음> 쓰리! 오 많이 늘었어 잘 던졌는데 못 던질 때가 더잘 잡히는데 뭐 하나 있는데 뭐 있어 아니요 잘못 호나 봐요 <웃음> 라스트 어! 오 야! 이이잡혔혔이이 잡혔어. 호잘 맞췄습니다. 여러분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버려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쳤습니다 진짜 호호호 어, 끝났어요 어디 갔요요 자, <웃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끊어지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발. <웃음> 오늘 산 건데. 생물 유튜버들이 원래 다사다난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좀 베스트인 것 같긴 해요. 투방 제가 사드릴게요. 자, 여러분에서 강제 철수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그래도 숭어 머리가 중무하다 와. 여름숭어는 비린내가 엄청 심하기도 한데, 겨울숭어는 먹을만 합니다. 자, 그리고 전어들 한 30마리 가까이 잡았거든요? 이거 다 리졌네? 어, 자, 여기 상에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전어는 3꼬시로몇 마리 딱 해가지고, 어 <웃음> 형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웃음> 자 비닐 다 벗겨주고 그 전어 새꼬이 여러분 그냥 썰어가지고 생으로 바로 요 자리에서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어 라스 어우 꼬르동 <웃음> <웃음> 자 형님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형님? <웃음> <웃음> 저 한번 먹어볼게요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투베르 <웃음> 음, 저는 되게 고소한데요? 약간 비린데, 진짜 고소해요, 지금. 자, 여러분, 요 숭어는 저기 사장님 계시잖아요. 저 사장님한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희 숭어 가져가세요. 네, 아유, 진짜. 네, 맞아보세요. 자, 여러분, 사장님이 요 대전어도 주셔가지고, 장난, 이제 완전 다르죠? 약간 붕어 같지 않아요? 아니? 자, 아, 죄송해요, 형님. <웃음> 자, 여러분, 여기서 들고 가서 바로 한번 젓갈도 담그고 구워도 먹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투망으로 진짜 전어를 소신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자요 전어들 조그마한 것들을 이제 젓가을 진짜 담글 거고 요큰 대전어는 집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대전어 구일에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나간 며느리도 돌아오는 왜 이게 그렇게 나온 줄 알아? 맛있으니까. 아너 진짜 그렇게 한 거야? 아 정력에 좋아. 그렇지. 먹고 나서 이 집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 너 아, 몰라? 떨어. 털... 뭐라고? 떨어. 털... 털업어 아, 이렇게 뭔가 살이야? 장난 아니야. 한대 쳐봐, 쓰기. 그리고 여러분 젓갈을 담가 건데 보통 젓가을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는 싹 묵혀놔야 되는데 저는 조금 속성으로 딱한달 정도 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2월 15일이거든요 3월 15일 이후로 제가 꺼내서 먹어볼게요 자 일단 보통 젓갈을 담가면요연유서 그냥 통째로 젓갈을 담가버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수루스트레밍을 먹어봤잖아요 그거 먹어보고 나서 느꼈어요 아, 내장은 적어도 빼야 돼요 그래서 내장만 딱 빼가지고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 이거 언제 다해 뭐를? 그냥 먹어 빼지 말고 아 내장을 빼지 말고 하라고? 어차피 너는 안 처먹을 거니까. 아. 어. <웃음> 리발렛 이세요 내가 걱정된 거가요 만약에 내장을 안 뺐어 근데 잘못 묶여가지고 진짜 썩었어 아니 근데 공부하면 우엑우 하는 게더 좋대 내장 안 빼겠습니다 <웃음> 이거 통으로 그냥 할게요 대신에 비늘은 쳐주거든요 비늘 치는 건 괜찮나요? 안 되지 <웃음> 자 그럼 일단 얘네 싹다비늘부터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녀석들은 비늘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끝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셋, 워터야! 어, 너 어떻게 알아서? 내가 일부러 섞였는데. <웃음> 하나 둘 셋, 조 워터야! 뭐 <웃음> 너 뭐? 조 워터. 뭐 <웃음> 자 이런 식으로 비늘을 하나 하나 싹다 쳐줄게요. 볼다봐요, 라상라상. 아니야, 카메라 그거 볼다봐요, 라상라상이야. 빨리 도 카메라 꺼지면 나한테 물어볼고 걸어오잖아 맨날. 똑같이. 해. <웃음> 야 너무 시킨 거잖아 이거는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비늘 싹다 조져버렸으면 수묵기를 쫙 빼줘야 됩니다 펼쳐라 우쿠렐라 내 네, 이런 모습 보면 좀 렉시? 어... <웃음> 덥다고 너무 렉시 섹시해서 어... 어 흥분되었어 약간 아, 더... 하... <웃음> 자 내게 이렇게 쫙 펴놓고 또 이상하게 렉킨 다 쓰려고 그럼 어떻게 빼? 이거 물기 어떻게 뺄 건데 넌? 어 나. 여기 그냥 던져? 어 그리고 다 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어 음. 그리고 이렇게 좀 닦아줘 이런 식으로 음아 음. 목소리 물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떻게뭘그리고야 닦고 <웃음> 아한번 닦고 옮기고 한번 닦고 옮기고 이렇게 어 하라고? 왜냐면 이게 다 젖으면 뭔 상관 상가... 뭔 소용이야 뭔 상관이야는 다른 말이야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물기를 싹뺀 다음에 여기에 따로 놔줄게요 유 스마트 너가 여기 치고 내가 스마트 할게 유 스마트 s my t o o t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진수분기를싹다 빼줬습니다 이제 소금의 퍼센트는 보통 30에서 40%를 한답니다 예를 들어 전어가 10kg라고 치면요 소금은 대충 3kg에서 4kg 정도 이 정도 비율로 하면 되는데 요럴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묵 묶여둬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한달딱 묶일 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저는 25%만 들어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전어의 무게를 재볼게요 자 올려볼게요 736 전어시 736에 25% 하나 둘셋아 뭐 아직 기다려봐 <웃음> 아 너는 사실 버쌤도잘 못하는데 내가 이런 걸시킨게 조금 아니긴 하다 맞지? 아니요! 20하2 둘, 4왜6 <웃음> 왜? 8 9 10 20나 이거 하고 있어 지금. 7 3 6 7 8 9 10 20 25가210 10 10 10 10 10 10가0 10 10 10 10 10 10 10 2 0 10 10 10 10 10 10알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 아 이건 근데 어려웠어. 내가 지금 한번 생각해보겠어. 180! 계산하고 있어? 어, 맞지? 184. 아, 나도 얼추 비슷했네. 하하하하 <웃음> 맞아. 잘했네, 잘했네. 25도 하기 31은? 하나, 둘, 셋. <웃음> 아니, 너 너무 반응이 웃겨서 기분이 웃겨서. 이 개새끼, 시발로만! 나9 9장 게임도 진짜 싫어했어. 그거보다 안 해. 안 저... 해. 진짜 싫은거 66에. 안 해. <웃음> <웃음> 뭐... 자, 여러분, 그러면은 184g의 소금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니 진짜 근데 나이가 들수록 머리로 계산을 못하겠다 아유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 너 그냥 핑계 같다 뭐야. 아그 그래? 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여러분 184g을 딱 해가지고 쫙 이렇게 뿌려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얘네들을 아주 꼼꼼하게 버무려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싹다 버무렸으면은 자 이제 여 녀석을 봉제 담아야 되는데 일반 봉제 담지 않고 김장목다라고 따로 팝니다 자 그거 한번 가지고올게요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자요거를딱넣을게요자 여러분 이렇게 딱 넣었으면요 공기를 완전 없애야 됩니다 자 여기를 돌돌 말아서 돌려버섯 조아버섯 자 여러분 요렇게한 달에 두면 되는데 자요 뚝배기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딱 넣을 거예요 자다버섯자여러 이제 요거는 저희 땅에 가가지고 이제 묻어둘 거고 그 전에 대전어 빨리 한번 축배를 해봐야죠 바로 대전어 입장 와 뭔가 가짜 그림 같아 <웃음> 그치 자, 여러분 다 대전어를 여기 겨드랑이 밑으로 딱 해가지고 아삭해서 사브라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롱꼬예요 롱꼬 롱고 쪽딱딴 다음에 슥슥슥쓱 자 벌리면 안에 내장입니다 자 요거는 보아서 야 자, 안에 내장 다빼다빼 빼. 다 빼, 다 빼. 자, 여러분 요런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딱 이렇게 손질했으면요 익히기 좋게 자 사선으로 칼집을 내줍니다 아 어, 황콩포증 생길것 같은데 아 이거 점점좋 점점 때문에 은혜가 굉장히 많은 공포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황콩포증 비행기 고포증 그리고 잘 생긴 사람 공포증 그리고 있어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야, 뭐쎄너못 사라고 마지야나가라빨 이제 자 그럼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렇게만 하면 또 심심하니까 여기 반대편으로 라삭 쳐져가지고 이거 뭐예요, 은혜 씨 이거 뭐예요? 디지털 엑스 왜 이렇게 손이 너는 가벼워? 난 약간 강단 있게거든. 디지털 엑스, 디지털 엑스, <웃음> 디지털 엑스, 디지털 엑스. <웃음> 자 이제 요런 식으로 딱 됐으면요 여기에다가 로그 로그 로그, 로그. 다다다다부러줄게요 뒤집어가지고 바로 여기에다가는 루트 루트 <웃음> 루트 루트 살살살살 그리고 여기 안에도 한번 됐어. 아 이게 은혜가 리라 하기 전에 해야 돼 왜냐면 조금만 많이 하면 바로 영상이고 뭐고 개 싸버려가지고 아유 그냥 아아아아아야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진심 아니야아니잖 영상용으로 그 화풀이 하는 그 나는 진심이야넌진심무다그 <웃음> 와중에 저러버리나고 나는 진심이야 <웃음> 너는 진심무구나개좋아하더 <웃음> 크게 웃어 소리내 <웃음> 잘해버리게 됐으면 바로 따라 따라 자 미니후라이팬 바로 티 그리고 바로 복... 불리야 뭐야? 더 크게 한사람이 이겨 뿌리, 부리, 뿌리야! 뿌리야! <놀람> 너 발성 안 좋잖아 뿌리야! 뿌리야! 더받아리야나 이제 여기다가 롤롤롤롤롤롤 여러분 이렇게 후라이팬 다 달궈졌으면 은에도곧넣것 같은데 여 들어가 여러분 진짜 지이죠 이게 개문에도 울고 간 바로 전어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안 좋아하면? 아니 그게 아... 아니고. 아유 아니, 어떻게 확인해? 에? 네? 음,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어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안자 여러분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쫙떼 가지고. 자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뜨거우니까. 음. 어. 아밈냄새 근데 근데 입냄새 이거 사실 나좀잘못 봤겠어 얘기하는 거아 물론 가짜인 거 아는데 아 진짜요 <웃음> 아 진지하게 좀 헤말라 했네 아 요거 안 되네 도배 야, 개맛있죠 진짜 역대급. 진짜 역대급으로. 너무 맛있어. 와, 미쳤는데? 자, 밑에 좀 한번 해가지고 또 먹을게요. 자, 오늘 좀 양보해 주면 안 되니? 그래요. 우리 가정의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데? 그럼 이제껏 이걸 안 먹어서? 가정의 평화가 없었네? 야, 그렇게 하자면 사람이 나를 야보잖아 임마. 그건 또 아니잖아. 아, 어? 투베라! 약간 이런 말투야. 뭐가? 너 몸이. <웃음> 몸이 사람이면 그런 말투일 것 같아. 그냥 너 이거 한번 줘볼게. 가시가 있는데 다 씹혀 쭈룩쭈룩. 아 가시 야물 마셔 물 마셔 야 꼬꼬 씹어먹어야지 그거 가시 그렇게 통째로 그 먹냐 나 원래 상처먹는 거 알잖아 <웃음> <웃음> 넘어갔어? 어. 가시 근데 씹히지? 꼬꼬 씹으면 별로 안 씹어봐서 <웃음> 그냥 평소에 어떻게냐면밥한번딱 먹잖아요 꼬바야 <웃음> <웃음> <웃음> <눈 봐요. 웃음> 여러분 지금 바로 럭가에 한번 담그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저희 땅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항아리가 아니라 뚝배기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숨구멍 같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김장봉투에다가 한번더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렇게 밀폐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어? 동물동물이야 하지마 아이씨 <웃음> 노루? 노루 똥치고는 너무 작고 내가 그냥... 봤을 때 기니피그 같은데? <웃음> <웃음> 여기! 파바량파바량 <웃음> 아니 근데 그렇게 흙을 다 저기다 갖다 버리면 어떻게 또못 뜨겠다는 거야? 유 베리 스몰트! 개나이 터치 유 관자놀이? <웃음> 여러분 요정도 구멍 파거든요 와. 한달 뒤에 보자 너발효의 발이 뭔줄 알아? 헌터팡 발에 요는? <웃음> 허허허허아 아. 진짜 개좋았는데 이것도 은혜 압박주면 하거든요? 자 3, 2, 1 쇼씨발 <웃음> 봐.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묻어두고 지금 오늘이 2월 15일이거든요 딱한달 뒤에 와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략 한달 정도가 드디어 지났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3월 13일이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걷어볼게요 어 그냥 꺼내면 될것 같은데 오자 여러분 다행히 아주 잘 보존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집에 가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썩었으면 어떻게 해요? 병원가야지 <웃음> 아 일단 먹기 먹으라는 거네? 이렇게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한달간 순서시킨 전어를 가져왔습니다 빰빰빰 빰빰빰 열어봐서오 허허 제쪽을 가위로 한번 따볼게요 오뭘자고오어려 <웃음> 오, 그, 생각보다 멸치냄새 나요. 자, 요한 마리 딱 들고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라삭, 사무젓갈. 자, 롱꼬을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숙성이 됐습니다. 자, 됐는데, 여기서, 이 여기 가운데 큰가이 있잖아요? 요것만, 자, 요런 식으로 빼주면 됩니다. 요것만 안 먹으면 되고, 나머지 뭐, 요런 내장이나, 요런 거는 그냥 싹다 젓갈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 머리도, 이게 진짜 별미라고요. 잘게 가위로 싹싹 싹 잘라가지고 무쳐 먹으면 맛있대요 여러분, 착각하시긴 하는데, 요 상태로 고대로먹는건 이거 수로 스트리밍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를 다시 또 뭐, 마늘 같은 거 넣고 젓갈로 만든 다음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딱 이렇게 두개 겹쳐가지고 라사 젓갈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였다니 그지 처음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젓갈이 생각보다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근데 그 싸지 않은 거에는 항상 다 이유가 있습니다 라사 아 이거 무척 맛있겠는데 은혜야 나 지금 침 나와 맛있게 먹어 <웃음> 왜나 혼자 먹는다 생각해 너도 먹는 거야 넌 지금 나를 못 믿고 있지 난몰래 너를 못 믿어 <웃음> 왜 결혼한 거야 내가 근데 내가 널 지켜주잖아 헐, 너 백마탄 변태를끼구나 자, 그리고 머리 있죠? 자, 요렇게 잘게 라사라사 어, 라사. 왜 근데 어야 근데 사실 이거 인터넷에서 먹으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 대가리를 우린 잘안 먹잖아, 맞지? 인터넷에서 넌줄 알고 먹으라고 하면. 하는... <웃음> <웃음> <웃음> 헌터허이내허보허허 <걸> <웃음> 마지막, 두 날까지 라허 자, 허런거한마허에서 지금 요만큼 나온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나머지 허허 똑같이 손질해볼게요. 라삭! 개망노동. 자 여러분 제가 싹다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촬영할 거면 1인분만 딱 찍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나머지 있죠 저랑 은혜랑 사실 젓갈을 그렇게 즐기지 않기 때문에 장모님한테 야 어머니한테 갖다 드려 너 지금 혹시 내가 짬 처리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배 아프게 하려자 <웃음> 근데 여러분 요거 그 상태로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들 맛을 보길 원할 겁니다 그죠? 또 땀나네 <웃음> 여러분 더워서 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식은 땀이에요 리발 요거 요거 그나마 좀 맛있어 보이는 거 있죠? 보여?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음... 그렇게 막... <웃음> 어떤지 빨리 말해줘 일단 굉장히 짜요 너무 짜요 비리는데 너무 짜는데 맛은 그렇게 비리진 않거든요 처음 넣었을 때 과메기 막 그런데 음... 어, 지금도 느껴지는 굉장히 고소함이 느껴진다 여러분 네입속상 <웃음> 어떤가요? <웃음> 아. 아아 <웃음> 지금 상관거든요? 어 괜찮아 오늘 처음에 아메 기향 플러스 되게 짜짤 수밖에 없어요 소금 범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흐르는 물에싹 한번 하고 올게요 자요 체반에다가 올려가지고 육수 내자 너 그냥 막 치지 말라 그랬지 개드립 같은 거어너대처능력 <웃음> <웃음> 갈수록 좋아져 그럼 내가 한번 더 들둘 테니까 다른 대처능력 한번 해봐 알겠지? 야너 진짜 그렇게 생기지 말라 그랬지? 야야 은혜야 <웃음> 너 여기 트러블 났어 왜그래 얼굴 트러블 마이크어 <웃음> 너가 춤추는 걸 봐야 돼 하나 둘셋 트러블 마이크어 여러분 <웃음> 이렇게 다 했으면 던져봐서 다 멀리 꺼져. 옆에 옆에 이거 찍어봐 요 어, 어머니 짬채로 쓰레기냐나락 케어장봉 자 이제 한달 동안 순선시킨 전화와의 젓갈를 지금 바로 묻혀볼 건데 재료 굉장히 갖다야 요 제로 무빙이나 렛츠고 야 <웃음> 이게 바꿀 때가 됐어 그러면 뭐 다른 거뭐 하면 좋을까? 던져봐 하나. 모르겠지. 이게 너와 나의 갭 차이야. 내가 바로 보여줄게. 은혜야 바로 무빙 레츠고. 아다 얼굴이구나. 아 그러면 뭘 써야 된네 알겠어 은혜야 다시 해봐. 자가 내가 바로 무빙 레츠고. <웃음> 여러분 첫 번째 재료는 마진단을 날짝해서 촉 럴탕 단내가 조금 있어야 맛있거든요. 로즈가루 아 이거도 젓가락으로 로즈가루 죠 오케이 대파 사이기 썰어버려 썰어버려. 자, 다음 마지막에 대망의 홍로추 라샤 기야호 라샤 기야호 라샤 기야호 라샤 기야호 이거 넣자고 마고오 말면 뭐 하지 마아 하지 마 진짜로 아 은혜 너 어. 지금 카메라 돌아가? 어 그래 이런 개또라이 짓다때 오랜만에 카메라가 돌아가네. 맨날 이래 카메라 꺼지면 요것도, 뭐 요것도 넣자 이러고 어디 가져왔어 플라스틱 가져가도 이것도 넣자 이러고 막 그래서 금거복이 좋 안했어 안했어 너 안에 금거보이 있다 미친놈이냐 진짜로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됐으면 바로 조조조조다 조져, 조져. 가짜같아? 볼근젓갈 <웃음> 네, <웃음> 담을 예쁠 그릇 없어? 어 있어 내가 가져올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어 젓갈이 완성되었습니다 굉장히 먹은 집 싫었죠 지금 바로 한번 추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살짝 퍼서 자 여러분 이날만을 위해서 제가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추베르 와, 시장 통해서 하는 장인이 만든 젓갈이랑 맛똑같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비린 거 하나 없어. 아까 먹었을 땐 비린 게 있었잖아요. 이거 고추장이랑 다지만 이런 거 잡아버리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은혜야, 너 먹어봐. 이거는. 아, 싫어, 싫어, 싫어. 아, 진짜 먹어봐야 돼. 아, 싫어, 싫어, 싫어. <웃음> 자, 여러분, 저는 진짜 맛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요렇게 올려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보여? <웃음> 아, 보이기만. 리발! <웃음> 용안인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쓰러지는 식감보다 나는 약간 이렇게 씹히는 그게 좋아 왜 내가 안 먹는 줄 알아? 짜서? 아니 이거 상만이물 그릇이야 개소리 하지마 영상 보고 와 진짜 개소리 하지마 뭔 영상을 보고 와 진짜네 리발 김은혜 일로 와으아 <목소리>